입니다. <웃음> 어떻게 불금인데 다들 즐겁게 보내시나요? 음, 저는 리딩하죠. 어 밤이에요. 어쩌 어쩌 어하다 보니까 밥이 다 됐네요. 음, 오늘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별을 할때뭐 정상적인 케이스로 이별을 하면 음. 그냥, 그, 뭐, 저기 있잖아요. 뭐, 쿨하게 헤어지는 거.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고, 뭐,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면 괜찮은데, 조금 더티하게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이별을 맞이하는 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할 말을 다 못했다거나, 어, 그쵸. 내가 이 인간인데, 어, 진짜 빵 차주고 싶은데, 때를 놓친 거야. 음. 그래서 그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어, 복수하고 싶은데 돌아올까요? 어, 그 인간이 그이그 그 여자한테 채이고 돌아와야 어, 어, 돌아와야지 내가 빵 차든 말든 말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예요 어, 복수하고 싶은데 돌아올까요? 빵 차버리게 아주 속 시원하게 어, 가슴에 응어리지신 분들 맞죠? 그래서 이 인간이 돌아올런지 안 돌아올런지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될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그 다음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상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복수하고 싶은데 아, 그 인간이 과연 돌아올까? 아주 빵 쳐버려야 되는데, 그쵸죠 아,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보겠죠. 아주 거짓꼴로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응, 받아주는 척하고. <웃음>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뭐 이렇게 과거의 사람한테 이렇게 뭐 집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아 성격인 것 같아. 어 나는 막해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러질 못해요. 뒤통수 맞아도요? 음,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내 어, 선택이 내가 선택한 걸뭐누굴 탓해?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본 거. 그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음. 아, 솔직히 말이 복수지 힘들잖아. 그냥 웃, 웃자고 하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요. 이거 뭐지? 어, 이 사람은, 저기, 막, 자존심이 조금 세기는 센데, 순간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면 계산착오지. 어, 계산착오.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안 돌아오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감정에 얘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계성적이고 자기 감만 이렇게 콱 지고 내 것만 뭐 어쩌다 뭐 이런 인간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계절이나 뭐 이런 것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괜히 어, 우울하고 막 침울에 빠질 때 있잖아요. 어이 친구는 술 마시고도 전화 잘 오는 거올 수도 있어. 어, 술 마시고 전화 오거나 어,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잘안 되거든. 어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그술 마시고 전화 했더라도 이 친구 그래 술 마시고 전화 해가지고. 술말 어, 예를 들자면 누가 술 마시고 어제 전에 그랬잖아. 뭐. 그래? 내가 그랬어? 나난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거 다거짓말이에요 기억 나면서도 어, 기억 안 난다고. 어. 왜냐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고 음. 그 근데 이 사람이 술 깨면 음, 내가 언제 그럴 수도 있고 쌩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 조금 잡기 아야 완전히 미꾸라지인데, 음 어, 미꾸라지 느낌 나는데요. 자기는 나름대로 여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만약에 연락이 오면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사람하고 뭐. 딱히 뭐 나눌 얘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딱히 나눌 게 없는데 뭐냐 하면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지. 아쉬움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한테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 어떤 아쉬움이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의 그 섹시함 뭐 이런 거. 어, 외모? 어,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아, 어, 자신을 잘 가꾼다?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어, 저거죠, 음. 그, 그, 이 사람은, 그, 그,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도, 어, 상대방이, 어, 그, 그러니까 항상, 아, 이게 참 치사한 거야. 이 나이가 몇인데 뭐 더치페이식 있잖아요. 꼭그 자리에서 나 얼마 너 얼마 이렇게 내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사면 니가 꼭한번 사야 돼. 근데 내가 10만원짜리 사는데 얘가 5만원짜리 사잖아요. 어, 얘는 삐져. 어, 그렇지만 내세을 안해. 근데 다음번에도 또 그래. 세 번째에서는 얘도 5만원짜리 사는 거야. 음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건 바로 그거, 에, 온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 사람이 어 이사 어 그렇게 행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례미가 떨어진 거예요. 얘는 기부엔 태이 확실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아, 조금 인간미는 없지. 어 인간미는 없어요. 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어, 그로 그렇게 인간미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아, 인간이 그런 사람. 여기서 <웃음> 인간 인간하다 보니까 어 죄송합니다. 인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갖고 이 사람이 그아이 진짜 아 이게 이게저기막딱 이게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음, 명약을 모르면 모를 거야 어, 제다 어, 제다 신약일 수 있다 이거지 어, 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자들 깔아놓고 감당 못하고 그런 스타일 뭐 그런 거. 음, 어디 봅시다. 제다시냐고 다 그러겠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 어, 여러분이, <웃음> 응. 여러분이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찰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복수의 칼을, 어, 왜냐면은, 하 여러분이 꼭 복수하겠다, 뭐, 이떴겠다, 저떡겠다 해서 이 사람을 기다렸던 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이 사람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동요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게 미웠었는데, 이 감정은 뭐지? 어, 짜증나. 나도 내가 짜증나. 어, 그런 거지. 어, 막,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메로 확 차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하는 거지 정말 아 내가 얘를 차에다 나그 아,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조금 그그 그 상태에서 갈등이 되는 거야 어막 칼을 갖다가 팍팍 갈았는데 네, 이 새끼 돌아오기만 해너완전 내가 빵 차버릴 거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완전히 돌아왔다가도 볼수 없는 게 어떤 제수처가 왔잖아요 제수처가 오고 뭐 연락도 오고 뭐고 오고 그랬는데 어 여러분들이 딱그 상태가 되니까 이게 조금 갈등이 도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어 사람은 그래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렇게 미웠다가도 진짜 얼굴 보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잖아. 그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야. 음 잠시만요. 저 소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음.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어. 이 사람은 욕심이 조금 사납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게 감정기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어. 막, 막, 대단하기까지는 않아도, 대단하기까지는 않아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어, 있어 보여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개주좀 퍼센테지가 높다라고 해야 되나? 음, 저는 확률이 높은 쪽을 얘기해요. 음, 아무튼 그렇지만 그 마음에 뭐 진짜 대단 대단하진 않아. 어, 여러분한테 처음에 연락 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지내냐, 어, 그냥 에. 예 어떻게 지나냐 걔는 어, 걔는 어떻게 지나지 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 갑자기 또어뭐그 있잖아요 어, 옛날의 감정이 되살아나가지고 갑자기 어 남자다워졌다 그래야 되나 아이고 되도 않아 어 그런 거지 어아 그래도 아쉬운 게 많다, 어, 우리 파랑새하고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걔가, 아, 진짜, 통은 컸는데, 이거지. 어, 자, 재미도 있고, 잘 놀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아, 내가 얘한테 다시 좀 연락 좀하고 만나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든다, 이거지. 그걸 갖다 꼭 뭐, 사랑이라라기 보다는, 이 사람은 사랑을 조금 잘 몰라요. 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게 사랑이야. 아, 그니까 좀, 그, 성숙되지가 못한 거지. 여기서 성숙이라는 건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 어려서, 어, 어, 미성숙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면에 있어서. 음,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음, 계, 사랑은 계산, 머리로 하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사람은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슴에 뛰어서 하는 거고 가슴에 이끌려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그 모든 걸 초월하지 않는 사랑은 뭐다? 어, 사랑이 아닌 거지. 어. 머리로 무슨 사랑을 합니까? 어. 그런니이 사람은 사랑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자꾸 들어가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한테 팍 오기도 좀 그래. 왜냐면, 여러분한테 오면, 저쪽이, 어, 우리, 어, 저기, 막, 신자는 어떡할 것이며, 옥자는 어떡할 것이며, 미자는 어떡할 것이냐. 이건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갈등은 되기는 하지만, 왜냐면, 딱 누군가에게 안주를 하게 되면, 어, 안주를 하게 되면, 어, 구속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구속감을, 아, 구속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잖아.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 하나를 갖다가 책임지기 전까지는, 어, 이, 저기, 뭐 딱히 뭘 고르지 않는다는 거지. 딱히 뭘 고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딱히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한테만 쓰고 싶지, 만약에, 진짜 여자, 남자, 그러니까 여, 여친, 남친 하면은, 그 여자한테도, 그내 여친한테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조금 아깝다, 그래야 되나? 어, 에지른지는 뭐뭐 거지. 응, 음, 모지른 뭐 거지. 그러니까 그그 그 처음에 연락했을 때 여러분 목소리 듣고서 연락을 끊고서 아 어, 갑자기 막어 용서 숨쳤던 어떤 어 그런 그 저기 막 맞춰 맞춰 한 것들이 다 이렇게 가라앉고 지금은 그런 거죠. 음. 여러분이 나를 갖다가 내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어험을 해야 되나 그래갖고서 여러분들의 빨리 가고 싶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빨리 가고 싶지만 어, 어, 약간 간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간을 본다. 아, 약은 거지. 어, 나는 제일 쉬는 게간 보는 거. 왜 간을 봐? 어. 아니, 뭐, 그렇게 인생 길지도 않은데, 젊은 날다 이래, 이 간보다 가고, 어, 계산하다 가고, 어, 싸우다 가고, 이러다 늙어 죽겠다. 그런 거지. 좋은 날,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야지. 어. 머리로는 돈을 벌고, 가슴으로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사랑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음. 아유, 사랑하면서 살기도 빠듯한 시간에 왜 이렇게 하고 살까? 음. 왜,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복수를 해야 되는데, 왜 하루는 복수를 안 하고, 주도권 싸움, 정작 왔는데, 어, 정작 왔는데, 그, 뭐, 그, 그게, 그게 이제, 그 목표, 그, 뭐랄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을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감정들이 대선내다니까 이, 이, 이렇다, 저렇다, 그때 못했, 어, 그때 끝내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아쉬운 점들이나, 그런 것들 갖다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 음, 뭐, 이제, 서로 자잘못 따지기 급급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기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참 그래요 감정이 이런데 대화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 이게 지금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게 가슴에 꽉차 있는데 진짜 뭐 신사임당도 아니고 어. 먹을 갈면서 어? 먹을 쭉쭉 갈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어 조금 어, 이 사람이 좀 가볍게 이 관계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가볍게 본다는 거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어, 그, 그, 그 개버를 어남못 준다는 거지. 어개불은난못 주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온게 그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어 그나마 그래도 내가 어 같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왜 좋냐면은 어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쓸 때는 쓸줄 아니까 어 멋도 낼줄 알고 어좀 그러고 또그렇놀놀 놀 자리에서는 놀줄 안다라는 거지 그렇다가 보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이 조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리고 여러분한테 올때그 그, 미자옥자 순자 그냥 그대로 그냥 들고 있다니까. 어그그 그 여자 정리하지 않고 그 여자 들들이지. 그 여자들 정리하지 않고 근데 그 여자들도 그렇게 어 저기 뭐야 그렇게 뭐지 대단한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 책임질을 싫어한다고. 어, 가벼운 관계로 만나는. 그치. 뭐, 밥 먹고 놀다가, 어, 맘 맞으면 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결국은 복수를 하긴 하네요. 어떻게? 어, 이 사람 빵 자르는 것 같아. 음, 여러, 여러분들이, 어, 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어, 아, 너는, 어, 글러 먹었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서, 어,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잠깐만. 자, 자, 죄송합니다. 저 소리를 처리를 해야겠다. 잠깐만요. 아, 컴퓨터 팬소리. 아, 팬소리가 너무 커요. 어. 산지 얼마 안된 컴퓨터인데, 보험을안 들어가지고, 내뭔 소리도 하는 거야. <웃음> 가려고 했더니 3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소리 나도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암튼, 아, 얘기가 그러니까 3,000도 걸어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근데 친근감이 느껴질까. 내가 주저지 주저리 하네. 음, 암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갖다가확 잘라내는 것 같아. 아, 야, 진짜 얘도. 얘도 참 그렇다 쓰레기다 쓰레기 어. 아니 직업도 멀쩡하고 다 멀쩡하면서 근데 얘가 왜 그러는지 알아 음, 이 사람이 직업이 멀쩡하다 라기 보다는 그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 어 짐인데 그 집착만큼 이이 집착의 능력이 이 집착보다 더 크면 상관이 없는데 집착은 크고 능력은 거기에 비해서 작다 그래야 되나 어막 그렇게 막못 벌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다라는 거야 어 그냥 겉보기에만 멀쩡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멀쩡하지 않다. 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너덜너덜한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에 되게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안사길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자들하고 밥 먹고 놀고 막고 이래도 거의 뭐 어, 더치페이식으로 막 이런 거지. 아 진짜, 진짜 쪼잔하다. 아. 어, 그렇게 하고 어, 여자를 안 사겨. 어, 자꾸 바꿔. 어,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바꾸고,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바꾸고. 그래야지 자기가, 어, 그걸 그거 그거야. 돈은 쓰기 싫고, 어, 여자랑은 자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음, 왜냐면 누구를 책임질 능력도 안 되거냐? 어, 자기 돈으로 누구 갖다가, 어, 누구한테 뭘 해주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지. 자기 쓰, 먹고 쓰기도 빠듯하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갖다가 뭘 이렇게 거지같이 나와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알통 살똥해갖고뭐 저축 어그 저기 막그 데이트 통장 만들어갖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주접스럽게 하냐 아 참나 아유 그러고도 남자라고 정말 아속썩 여러분 속썩으셨겠어요 아우 너무 구, 너무 구질구질하다. 어. 왜 여러분 왜왜왜 왜, 고민해? 이게 누가 고민하는 거야? 아, 여러분이 아... 나 여기서 자르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좀 단호한 입장을 갖다가 취하니까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여러분이 탁 내리치지 않으니까 딱 내리치지 않으니까 혹시 얘가 나내 마음이 남아있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얘한테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어~ 꿈에다 색칠하고 있는데 어, 다가야, 다가오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단호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아. 뭐게 아깝다고 어, 여러분들이 아까워 내려놓을까 왜냐면 나가서 보니까 아 여자들도 딱히 시원치가 않아 여러분들에 비해서 다 어, 하나같이 조금 처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걔네들 다안 자른 건 맞지만 걔네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지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우리 파랑새를 잡으면 내가 이런 거를 거 걱정은 안할 텐데 아 이제 저기 뭐야 아 내가 좀 그, 그런 것도 있지 후회도 조금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떠났던 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지 않아 어 그렇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 나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라는 걸다 알게 되니까 지금 어 여러분들을 갖지 못해서 수중에 넣지 못해서 어 약간 안달 속으로 안달복달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지만 어, 여기서, 어, 여러분이 빵 차니까 어, 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진짜 세게 찼으면 얘가 여기서 떠났을 텐데 안 떠나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게 빵을 못찬것 같아요 왜 어떻게 차시려고 뭐 이렇게 줄듯 말듯 줄듯 말듯 하다가 약 올리다가 차시려고요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은 약, 누구 약 올리는 성격도 못 되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메꾸 끊는 게 어, 성격 깔끔해요. 성격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못 논다 그래야 되나? 아, 어, 근데 왜 얘를 갖다 빵못 찼냐 그러면 아까 초장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미웠는데. 어, 지, 지,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모지러지, 가, 어, 가, 모지러지지 못해서 약간 망설인 마음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한 방에 빵 쳐내지 못한 거예요 음에 뜨거워하게끔빵 쳐내지 못하고 조금 어, 칼끝에 인정을 두었다 <웃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남아있으니까 얘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 음. 음. 왜, 왜칼 끝에, 칼 끝에 인정을 뒀어요? 왜 잘라내지 못했어? 응? 복수, 복수하고 싶다, 폈다며. 복수하고 싶으니까 이거 봤을 텐데. 응? 사는 게 지친 건가? 사는 게 지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들이대다가 지친 건가? 어디 봅시다. 음. 음. 어디 보아요. 여러분이,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갖다가 확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나 보다. 어, 마음은 돌아오길 바랬지만, 아, 돌아오면 빵 차버릴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음, 여러분을 좀어 뭐, 얘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을 갖다가 좀잘 어, 안다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킬레스 건을 갖다가 붙든 거 아닌가. 어,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모성애, 여자들 모성애 있잖아요. 어, 모성애를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여러분을 탁, 이 사람을 탁 자르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어, 한게 아닌가 싶어. 아, 그거 참, 야 같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탁, 어, 잘라내지 못하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응. 음. 음. 그래도, 개, 개, 계속 그 상태네요, 어. 확, 자르지도 못하고, 어. 어. 아니,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앞, 그,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야. 계속,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계속 신음소리만 내는 거야. 죽지는 못하고, 계속 신음소리만 난다, 어. 그러니까 막 때리기는 때리는데 비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한 방에 가는데. 그래고 여러분이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을 갖다가 쳐내기 전에 음, 좀 이렇게 그 진솔한 대화를 갖다가 나눠보는 게 아닌가. 일단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서 이걸 갖다가 결정할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음. 결정 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도. 음 이게 결론은 나지 않아. 왠지 아, 왠 왠지 아세요?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자르고 싶었으면 허심탄회는 무슨 허심탄회야? 그냥 저기 막 매달리는 거 보고 촥 즐기다가 어 저기 막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어 근데 자기야 어 미안해 어떡하지? 어 뭐가 뭐가 미안해면 너 꺼져 이 새끼야. 이걸 못 한다는 거지. 음 왜냐면 자꾸 기회를 주잖아 어,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게 오히려 어, 어. 이, 이게 어,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웃음> 결론이 안나 <웃음> 여러분들이 못 잘라 이 사람을 어이 사람 못 잘라요. 어.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였지 미, 와 이제 그 배신감에 바들바들하니까 너 오면 안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이럴 어떡 하면 좋지? 어.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질질 끌다가 오히려 여러분이 또한 번의 상처를 당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어,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한테 막 승질 내는 거지.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 그래갖고 여러분이 또 상처를, 입,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지. 어, 또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왕을 죽이지 못하겠거든. 어,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잘라내지, 잘릴 자신이 없으면, 어,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지. 어설프게 복수하려다가는, 어, 나만 고달퍼진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을 못 이겨. 음, 여,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어, 저기, 막, 성, 성격도 성격이지만, 어, 성격이 좀 지랄 맞은 것도 없지는 않지만, 음, 다 해, 다 해. 뭐, 지랄 맞기도 하고, 말, 그, 저기, 잠수도 타고, 지 감정대로고, 그 다음에, 어, 소욕 쩔고, 어, 막좀 그래. 그치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격이 여려. 음, 왜 그러냐면 은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혼자서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머리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들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성애를 자극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갖다 잘라내지 못한다니까 응. 결국은 그, 그걸 또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 그대려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수는 조금 신중했으면 해요. <웃음> 이거 어떡하지? 오, 정말 미안해. <웃음> 아니 아 마음이 이런데 뭐 어떡하겠어. <웃음> 착하잖아. <웃음> 착해빠 착하잖아. 어.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지. 어, 그래, 뭐, 그래갖고 어떻게 되길 어떻게 돼요. 어, 왜냐면 돌아오는 거 제때 못 잘라내면 이 사람이 자기 그 뭐지? 그, 자기가 있고 싶은 기간 동안, 어, 눌러 앉았다, 눌러 앉을 수 있다는 거지. 눌러 앉았다가 지가 또 가고 싶으면 가겠지.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눌러 앉게 되면 고달픈 건 여러분이라는 거지. 어, 고달픈데도 꾸역꾸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면 지금 이미 고달퍼서 꾸역꾸역 가고 있을 수도 있지. 음. 암튼, 만약에, 어, 여러분. 여러분 성격 너무 약하고 이 사람 성격 저게 하면 어, 아싸리 연락을 받지 말아요. 어, 여러분은 복수할 수 있는 성격이 못다는 것 같아. 음, 미안해.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아, 진짜.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고 싶은데 돌아올까요? 빵 차버리게 아주 그냥 어디 봅시다 여러분 왜 복수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인가? 아,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 음 카드가 어 뜬금없이 나와서 어,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뭐냐면은 어그예 예, 카드 딱세장 갖고 예, 뭘다 단정하기 힘들지만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상대방이 <웃음> 아막그했잖아 리듬에 몸을 맡기고 어, 술 마시고 리듬에 몸 맡기고 어, 니나너 맨날 이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너너 어, 어? 너, 너 말이야 어? 인생을 갖다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어, 그러면 내가 뭐 어때서 어, 막 해요 어, 이러다가 어, 그렇게 하다가 아, 여러분의 스트레스 어, 아, 말이 안 통하지 아 생각을 해보세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마음이 또 말이 통하겠어요 안 되지 어. 말이 안 통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지.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여러분하고는 그래도 관계가 꽤된것 같아. 음. 관계가 꽤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 말잘안 들어. 어, 말잘안 듣고 아,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저기, 만 잘하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이, 그렇잖아요. 저기, 만 돌아, 저기, 만 복수하고 싶은데 돌아올 거야잖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어느 정도 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복수도 할 생각을 하지. 영영 가능성이 없는데 복수할 생각은 꿈을라도 꾸겠어요. 뭔가 어 느낌이 있으니까 어이자저 새끼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거지. 음. 이요요 인간이 어 어쩌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올 수도 있고 어쩌안올 수도 있고 <웃음> 이게 무슨 왜왜 <웃음> 왜 무책임한 할을 하냐라고 말을 하면 아직 카드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듣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하이 사람이 아, 돈이 조금 쪼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 그러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여러 분하고 같이 있었을 적에 그 벌을 있잖아요그버릇을못고쳤다라는 어, 거지. 어. 버릇을 못,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자기 버릇 못 고친다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리듬에 몸을 맡기려면 돈 들잖아 어. 혹시 이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음 그, 좀, 짜증이,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 저기, 막,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기, 어,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 어, 왜냐면, 이, 이, 이, 저기, 막, 여러분도 알잖아. 밤문화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돼. 어, 돈도 많이 써야 되지만, 거기, 그, 나, 남자들, 그, 뒤통수 치는 애들 많잖아요. 띵 뜯어먹는 애들. 그러니까, 어, 솔직히, 밤문화를 갔다가 너무 자주 즐기면, 거둘라 거둘라는 거 1,2,3야 1,2,3,1,2,3 그래갖고 내가 이게 느낌에 이 사람이 어, 올수 있을 거 같아 어, 왜냐면 돈이 떨어져서 음, 돈이 떨어져서 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약간 고민을 하거든.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게 아니라 이미 그저 상당 그 시점 전서부터 아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우리 파랑새한테 돌아가 아 파랑새한테 돌아가 아이씨 돌아가, 아, 나중에는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이제 그게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그, 고민한 지가 상당, 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 음. 그냥 어제, 오늘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지. 어, 즉흥적으로 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갖다가 맡기도 바쁘고 이 사람은 노는 걸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지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이 오프라인에서 반문화를 갖다가 못 즐기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반문화를 지키는 것 같아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 온라인 채팅하고 가서 어, 님의 허리는 죽이는 듯 X라인 조금만 더 보여주면 안돼산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그, 어. 그,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는, 그러는데 이게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구질구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 파랑새한테 가, 저기 막, 아, 진짜 이렇게 되면 파랑새한테 가게 되는데, 아유, 어떡하지? 그 고민했다면은, 갈까 말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행동을 할까 말까. 어. 그니까, 과거에는 계획을, 계획하, 계획을 해놓은 갖다가 아, 해 놓은 걸로 갔다가 아해 말아 해 말아 했지만 지금은 액션으로 해 말아 이, 이거예요 이 어, 조금 다르다는 거지 어. 아, 그러니까 밥을 밥을 할까 말까 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밥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조금 한 단계 조금 어, 액티브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지 고, 고민의 그 내용이 암튼 음. 음, 저기 막이 사람은 음, 조금 꿈에다 색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꿈에다 색칠을 한다 어, 무슨 꿈에다 색칠을 하냐 면 그런 것 같아 어, 여러분한테 갈까? 어, 여러분한테 갈까? 아니면 어, 딴 사람한테 갈까? 어,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 어 어느 쪽을 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가 편하게 살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막 이쪽이냐 저쪽이냐 왜 고민하냐 하면은 두 군데 다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음. 두 군데 다 확실하지 않아요. 어, 어디서 오라 그런데 없잖아. 지, 지 생각이지. 어, 누가 오라 그 그래, 여러분이 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럼 그, 뭐, 다른 여자, 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돈 많은 여자, 그 여자. 그 여자는 뭐, 자기한테 오라 그랬대? 어, 오라 그랬으면 지금 고민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음, 시작, 어, 시작도, 아 어, 그니까, 뭐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사람은 의욕만 갖고 되지는 않아.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도 나름 방어를 한다라는 거지. 어, 딱 어, 가, 어, 왔고 나왔잖아. 왔고. 어, 왔고 나왔는데 뭘더 어, 그런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 이, 이게 그래요. 어, 물고기를 잡으려도 어, 지렁이를 사야 되잖아. 어, 그리고 이찌 같은 것도 잊어버리니까 여유분 갖고 가야 돼 낚싯대도 여유분 가, 다 돈이야 낚싯대 한대 갖고 무슨 고기를 잡아요 어, 낚싯대가 여러 개 있어야 고기 잡지 그러다 보니까 여, 그래도 있는 사람 잡으려면 나도 조금 치장을 해야 되고 나한테도 좀더 돈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잖아 지금 어, 커피를 사 마시면서 그냥 어, 어, 저기만 싸구려 커피 사 마실 적 없잖아 그래도 그냥 막 거품 하트 차, 거품 촥낸거어 그런 거는 그래도 차, 사서 줘야지 또 여자가 또, 아, 저 분위기도 자꾸 그러고 또내치김에밥먹으려면또스테이또 또 먹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한다라는 거지 음, 사람이요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 투자라는 거지 투자 어, 저기 막그이 뉴욕에 인생 역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 어떻게 역전을 했냐면은 예, 저기 막그그그 그, 그 여자가 웨이트레스였어요. 웨이트레스였는데 되게 가난했어. 근데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인생 최대의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은 그 부자들만 온다는 피트니스 갔다가 투어를 한 거예요. 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갔다가, 해가지고, 어, 저기, 막부자 그, 시간을 갔다가 다 달리 가가지고, 어느 시간에 부자들이 오나.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응, 음, 리무진 타고 다녀, 리무진. 그거 성공해가지고. 그리고, 그, 저기, 막 나, 그, 그, 그, 그, 그 여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이런말 해도 돼? 돈 많고, 명, 명 짧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그 남자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 그래갖고 인생 역전한 케이스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걸 꿈꿔 인생 역전을 꿈꾼다고 음. 아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게 쉽냐 야 그게 쉬우면은 응, 사람들이 입방을다 오르내려 역전이 쉬었으면 그 역전하는게 얼마나 어려운건데 음. 이 사람이 그 그런 것도 그 그런 것도 있어. 맞아. 왜냐면 지금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그거 있잖아요. 자기 체면치레는 해야 될거 아냐. 어, 깨지해서로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가고 그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어, 그쪽한테도 그렇고 지금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 못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안될것 같아요. 음. 왜안 되냐라고 하면 그 누구한테 가든지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게 왜안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의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어내 인생 이렇게 즐기고 사는데 어. 그래서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찌질한데 왜 들어오겠어? 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이 사람이 좀 게으른가 머리가 나쁜가 그 뭐야? 아니 놀려면은 영 다른 구역에서 놀면 내신상이 신상을 안 털릴 수 있잖아요. 어, 이 사람 신상이 다 털린 게 아닌가 싶어? 여자들 사이에 알만한 사람은 이 사람 정보를 다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딴데 가서 놀아야 되는데, 왜 여기, 어, 이 좁은 데 와서 뽁짝뽁짝거리고서, 신상, 어, 신상 다 빠작한 데 와가지고서, 이거할까저거할까 고민을 하고 있냐고. 누가 지 고민 들어주기라도 한데? 어, 그런 거예요. 게으른 거지, 한마디로. 왜냐면 그렇게 멀리 원정을 뛸 돈은, 돈까지는 없는 거야. 여러분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음, 연락 왔을 것 같은데 음, 연락 왔다 연락이 왔지만 이이사람이 내가 봤을 적에는 약간 궁지에 몰려있다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뭐이 사람을 얘기를 갖다가 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어, 위험성은 없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여자를 사귀는 거기 때문에 음, 까딱 하면은 이 그런 거죠 음, 여러분한테 약간 금전적으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금전적으로 데미지를 왜냐면 이, 이 사람의 말발이 좋아요 음. 뭐 사기꾼이 사 사기꾼이 뭐나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니까 궁지에 몰리면 어 부, 부득이하게 거짓말도 할수 있지만 솔직히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이 친구는 오면은 뭐 얘기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빵 잘라야 된다라는 거지. 어, 빵, 잘르지 잘라, 빵, 잘라버려야지, 괜히 말들어주면 골치 아플 수 있어. 얘 말을 또 그럴싸하게 할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음, 어,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 느낌에, 아, 이게, 여러분이 또 그러다, 그니까, 어, 이 사람한테, 음, 저기, 막, 복수보다는, 어, 오히려 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뒤통수를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하면 이 카드 사, 카드가 흘러가는 거 봤을 적에 그저 그거 있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음,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세계에 조금 달코 다른 게 아닌가 싶어. 어, 어떤 세계냐면은 어, 그 남한테. 어, 그,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뭐 물질적인 이런 거 아니라도 뭘 그, 뭐지, 뭐지, 그런 거 있잖아. 선물도 사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저기, 막, 돈을 갖다 빌리고 안 갚으면 그건 사기꾼이지. 그건 수갑차지.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받아내고, 비싼 밥 얻어먹고, 이런 거로 갖다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음. 그렇지만, 이 사람도 씀씀이는 커요. 씀씀이도 크고, 얘도 당하기는 많이 당해. 왜냐면 얘네가, 얘가 밤 문화를 즐기면, 거긴 선수들만 오잖아. 어. 우리 같이 일반인이야, 얘네한테 당하지만, 선수들끼리는 서로 치고받는 거 그게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털린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털리고 이쪽 걸 털라고 오는 거지. 음, 일반 그러니까 선수한테 털리고 일반인한테 와서 털려 어, 털라는 거지. 털리고 터는 음. 아 말하기 힘들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번에 오면은 진짜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질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응. 이 사람은 변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적에 그 심장이 없어요. 어, 심장이 없어. 그 양심 일말의 양심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응. 돌아오냐라고 봤을 적에는요. 만약에 자기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올 거예요. 얘는 승산이 높은 쪽으로 갈 거야. 음, 돈이 필요해요. 음. 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지금 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갈까 말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이 여자냐 두고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산이 더 높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음. 차라리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복수 안 해도, 저는, 괜찮, 어, 저기, 어, 복수 안 해도, 어, 오히려 그게 더난게 아닌가. 아, 딴 애, 아, 또, 아, 또 저, 저쪽으로 하면 또 저쪽 여자가 당하나. 아,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 카드를 갖다 양쪽에서 다 보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도 보고 그쪽 여자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무튼 암튼. 어, 암튼. 네 인생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 사람하고 엮이지는 마세요. 어, 왜냐하면 이게 그 상처를 받는 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더 약한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은 뭐 상처 받고 할 사람 아니에요. 궁지에 몰리면 그걸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어, 빠져나 어떻게든 내 대신 대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어, 저기 사지 남을 나 대신 사지에다 몰아놓고 이렇게지는 나올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 이렇게 양심 바른 사람은 못 돼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복수고 나발이고 여기는 안 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어, 이제, 그냥, 복수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아, 퇴, 퇴, 퇴 하고 마세요. 들 더럽고 시대에 퇴! 이렇게, 어, 그냥, 그, 저기, 막, 그, 내집문 앞으로는, 어, 지나도 다니지 않는 게, 어,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 같아. 음, 암튼, 여러분은 분하겠지만, 어, 분하겠지만, 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음 아무튼네 이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명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복수하고 싶은데 돌아올까요 아주 빵 차버리게 어, 빵찰수 있을까 아, 내가 봤을 때, 여러, 우리, 파랑새 분들은 마음들이 너무 약해, 대체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해서, 돌아와도 고민이야, 솔직히. <웃음> 진짜, 그래요. <웃음> 진짜 빵찰수 있어요? 어, 나, I don't think so. 어, I don't think so. 어디 봅시다. 이사번 카드는 좀빵 찼으면 좋겠는데. 어. 음.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 슬픔이 어, 꽉차 있다. 어, 거그 슬픔에서 나오지 못한다. 어, 연락은 오는 것 같은데.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연락 받은 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렇지만 연락이 와도 아,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오잖아요. 어, 연락 와가지고. 아니 헤어져고서 연락 와가지고 니가 잘라내 내가 어 니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내가 뭐 어쨌다고 나, 나는 너한테 희생봉사 한가 밖에 없어 그게 희생이냐 그왜 그런 거 같고 이렇게 싸, 어, 싸우지 어 그런 거 같아 아 끝났으면 끝나면 그 왔다 왜또 그렇게 어, 전화하고 막 이래갖고 그런 거 같고 어 다투냐고 헤어져 헤어진 것도 지금 뚜껑 열리기 힘들 판에 음. 그 저기 막이 사람이 여러분들 동향을 갖다가 어살 가끔씩 살피는 것 같아요 음 가끔씩 살피는 것 같다 음 가끔 살피는 거 같고 아 얘는 음참 이러기도 힘든데 이러기도 힘들어요 음어 쪼그래기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쪼그래기 카드가 3장이나 나왔어. 응, 78개 카드에서 4장밖에 없는 게 3장이 다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어 대책 없다는 거지 뭐. 응, 대책 없다. 음못 말린다라는 거지 못 말린다. 그리고 어 문제는 그거야. 음못 말려도 이게 좀 남자답고 이러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어, 남자다운데도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남자답지도 않지 어, 말은 우라지게안 들지 또 그러면서 또 말은 또우라지게 많지 어, 또 하고 싶은 건또왜 이렇게 많아 어, 그런 거예요. 음. 저기마 그러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노하면 아야 진짜 나 노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그러면 은야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준거 영광인 줄 알아 너 후회하지 마라 나 간다 하고 찍 가면 되는데 어. 자존심도 없이, 그냥, 계속, 어, 잔소리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한다? 꼭,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그게 아니라, 어, 뭐, 내가 무슨, 어,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막, SNS에, 어나 오늘 이거 신상 샀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댓글 달잖아. 아이고, 야. 야그 그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는다는 거지 어뭐 그저 악플 같은 것도 달고 어, 내가 뭐 하면 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왜손 이런 거 누르고 초딩처럼 그그짓하고 한다 이 뜻인 거지 아 여러분들 짜증 나지만 별말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짜증 나지만 아 개야 지저라 하는 것 같아 어우 너무 초딩 초딩해 <웃음> 아, 진짜. 그니까, 여러분이 짜증나가지고 그런 거야. 나, 나이 새끼 진짜 죽여버려, 말해. 어. 그, 그래, 그, 마음은 그렇겠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 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게 좀, 뭐랄까? 어, 뭐, 그, 뭐, 물질적으로나, 임, 저기 막 성격으로나 조금, 어, 조금이 아니라, 좀이 음, 사람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 성격에도 좀 여유가 있고, 아 선생님, 저 여유 없어서 예민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그런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 내가 말하는 여유는 막하하하하하하거 있잖아요. 하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성격을 말하는 거야. 음, 이 성격도 좀, 어, 여유가 있, 있다. 뭐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거의 뭐, 어, 저기, 막,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사귄 게, 사겼어요? 뭐, 막, 지금 카드가 요거 밖에 안 나와서. 뭐, 대다, 뭐, 이렇게 무슨, 그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사귄 것 같아. 응, 어, 어느 정도 뭐, 어, 저 그렇게 길게는 아닌 것 같고, 길게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나름, 왜냐면은, 이렇게 고민하고, 얘가 이렇게 막, 이럴, 이럴 정도면은, 그래도, 사귄 기간이, 그래도 뭐, 최소한 뭐, 3 개월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어, 3 개월 이상. 근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조금 많이 받은 걸로 봐서는 더 사귀었을 수도 있지. 어, 그런 거야. 음. 근데 솔직히 개월 수를 따지기도 힘들어. 왜냐면 이게 그걸 다 볼라 그러면 솔직히 내가 진짜 진짜 레전드 마스터도 아니고. 암튼, 음.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어떻게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응, 이사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왜 속시원하게 빵 차주지 않았지? 어. 좀 속시원하게 빵좀 차주지. 음 응. 속시원하게 빵도 못찬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뭐 이렇게 독한 데가 없어서 그래. 어. 독한 데가 없다라는 거야. 독한 데가 없어. 아, 다들 오늘은 카드들이, 저기 만 아, 도, 우리 파랑새들이 독하지가 못하다. 응. 독하지가 못, 못해.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런, 어, 저런 새끼들은. 아, 세, 죄송해요. 저런 인간들은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자를 못 만난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고, 이, 이, 사람, 어, 아, 이게 뭐지? 음. 아, 우리 아들 귀찮아. 아들 옆방에 있어서. 어디 봅시다. 음. 이 친구, 왜 진짜 그렇다. 여러분들한테 연락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거 믿지 말아요. 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음. 이게 뭐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이, 저기,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뭐지? 왜요, 그러면? 이, 이 여자 있는데 왜 그러지? 어, 결국은 그쪽도 잘려요. 어, 그쪽도 끝나. 그쪽도 끝나고, 어, 얘는 지금 이런 관계가 솔직히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 그 사람하고 끝나고 오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어 여러분하고 오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리고 다니는지 근데 이 사람 성격에 여자도 오래 못살것 같은데 여자 오래 못 사겨요. 음 오래 오래 사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근데 왜 여러분 빵안 차? 어. 이 사람은 올것 같아 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차고 싶은데 이런 이런 수가 있겠다 어떻게 뭐, 무슨 수요 얘가 그 나, 남자답게 그냥 짠 앞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게 아니라 그런 그냥 sns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인스타그램 이런 데와 가지고 분탕질 같은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라야 되는데 칼을 들지를 않아 어. 칼을 들지를 않고 계속 이거 갖다가 참고 있는 것 같아서 헤어졌는데 이걸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빨리 돌아와야 차든 말든 할텐데 어. 여기 뒤로 숨어갖고 요짓거리라 하니까 이 미꾸라지 요놈을 갖다 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지 음. 음, 여기서 계속 읽으면서도 결정타가 안 나와서,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 촥 카드를 다 띄워서 윤곽을 봤을 적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s s 사에서 내가 이 새끼들 다, 아까리 닥쳐. 이거 못하잖아. 어. 내, 내 체면과 내 저것도 있는데, 사람들 다 공개적으로 보는 데서, 어, 뭐, 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 받는 거지. 그러니까, 꾸역꾸역, 아주 그냥, 뭐 저기, 막, 뚜껑 열리는 걸 갖다가 참, 꾹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게 하고, 뭐, 내, 그럴, 그럴 수도 있지. 내 SNS에 들어와갖고서, 딴, 딴 사람한테, 어, 작업 거는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기, 막, 어, SNS 확 닫아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확다 닫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새로 하나 다시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얘를 갖다 확 잘라내고 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정정당당하게 안 하니까 어, 얘 정정당당한 애는 못돼 그리고 간이 쬐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나오지도 못해요 앞으로 나와서 지랄도 못하고 어, 뒤에 숨어서 이딴 짓거리나 하는게 하는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저기 말, 이 사람하고 그래도 저기 말, 나중에는 얘기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응. 어, 무슨 얘기를 하면 너왜 이딴, 어, 이딴 짓거리 하냐 라는 거지 너왜 이딴 짓거리 하냐 남자답지 못하게 어. 그럼 얘가 뭘? 응. 얘가 뭘? 내가 뭘? 내가 뭐 어쨌다고? 어? 내가 너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어,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게 말하면 얘가 좋게 해서 말을 들으랜가? 응. 이, 얘, 얘가 좋게 해서 말 듣는 애야? 응. 그랬으면 헤어지지도 않았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뭐, 어 저기, 막그 생각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개아지져라, 뭐 이런 거지, 응, 개아지져라,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왜냐면은 그 객관적으로 이걸 놓고서 진짜 인간적으로 풀고 싶어도 얘가 되지 않으니까, 어 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속기에 복수는 한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것도 복수가 시원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게 지금 얘가 입단 식으로 노니까 복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매달리는 걸 갖다가 어? 꺼져 이 새끼야 발로 빵 차줬어야 되는데 이거 참 그게 인생은요. 우리가 작전 짠 대로 가지 않아. 어. 이 저기 막 우리가 그 TV나 이런 데서 봐봐. 거기는 각본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우리 인생은 각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제각기인데 어떻게 한 가지의 방법으로 통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 어디 봅시다 이 사람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같아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 차고 싶어도 찰 기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같아찰 음,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가 그런 거예요 뜬금없다 규칙적인 그, 그, 그, 그, 그, 애가 아니라는 거지 지, 지가 얘기하고 싶을 때 오고 전화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받지만 지가 받고 싶어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이이 이 도둑들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내가 아무리 복수를 하고 싶다 그래도 상대방이 호응을 안 해주는데 무슨 수로 복수를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허파 딥이 지는 거지. 이게 복수도 맘대로 못하고 어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이 어, 이, 이런 이런 게임은 그 이성적인 사람이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얘는 비이성적이 비이성적이기 보다는 그냥 룰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음.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같이 정상적인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음. 말이 뭘 통해 야해 먹든 말든 하지.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렇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그렇 하고 있고, 응. 그나마 있던 정내미까지 똑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 그나마 있던 정내미까지 똑 떨어지고 이거 뭐지? 응.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하네 이렇게 그, 그거 그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여자애가 좋으면 은 잘해주는 애였지만막 못살게 구는 애 있잖아요 얘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살게 군게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 같아 아유 답답하다 자기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지. 어, 왜안 돼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음, 일단은 목적은 달성은 하네요. 음, 뭐 이렇게 진짜 속 시원하게 빵 이렇게 차준 건 아니지만, 어, 진짜 엉덩이 그 구두 짜고 날만큼 이렇게 세게 차준 건 못, 아니지만. 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고 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쓴다 얘가 어떤,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무슨 무슨 대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 좀 어른처럼 행동하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아휴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고 그냥 여러분 여러분 일생 사는 것 같아. 음, 잘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복수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음, 복수하다가 복수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어, 제대로 된 복수도 못 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음,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음, 맞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계속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이 빵 차기도 좀 애매해. 음. 뭘뭐 제대로 된 뭔가 이 사람이 제대로 다가와야 제대로 찾을 텐데 이거 계속 뭐뭐 전화 뭐 잘라도 어떻게 또 와가지고 또염 어, 탐하고 흔적 남기고 가고 그짓거리 계속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그럴까요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그게 좋다는 표현이에요 음, 좋다는 표현이야 아 징글징글 하겠다 아씨 리딩하면서도 나도 징글징글해요 왜냐면 솔직히 여기서 끝을 내면 결론이 안 나. 얘가 왜 이러는지. 근데,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뭐 차단시키고 를 해도, 어, 전화번호 바꿔갖고 다시 온다. 왜냐면, 어떻게든 연락이 와요. 어, 떻게든 와. 왜냐면, 얘, 야, 전화번호 바꾸는 거 쉽잖아. 여러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화번호가 없다 그래도 또 물어 물어 또 파도 타서 올 수도 있고, 어, 걔에게 피하려고 피해서요. 내가 그 SNS상에 그 모든 그런 것들 을 갖다 다, 어, 없애고서 진짜, 어, 저기, 막, 그, 유목민들처럼 살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힘들다라는 거지. 어. 계속 그래요. 어. 어, 여러분 좀 봐달라고. 근데, 얘, 내가 봤을 적에 이 친구는, 음,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그 무슨 여자 관계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성격 때문에 헤어졌을 것 같아. 음. 물론 여자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격에 뭐 여자 오래 사귈 수나 있겠어요. 못 사귀지. 음.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음. 자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리디. 아, 내진 네, 빠져요. 아, 진이 빠져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왜냐하면 카드마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말도 못해. 항상 4번에선 기운이 다 빠져요. 아, 어디 봅시다. 아이고, 땀나. 아, 땀이 빠질 빠질. 힘들어서. 자! 자, 힘들어서 주제도 까먹었네, 오늘의 주제. 어, 때려, 아냐, 아냐, 아 복수하고 싶은데, 돌아올까요? 빵 차버리게. 자, 빵 차버리게, 우리. 어디 봅시다. 돌아올까요? 음. 저기, 마, 우리 이제, 우리, 꼬맹이가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또, 어, 감기에 걸렸어요. 음. 하지만 내가, 나도, 제금 며칠 몸 상태가 안 좋아. 힘들어요. 음. 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번갈아가면서 감기에 올라오네. 아무튼. 자, 어디 봅시다. 이, 이, 이거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그, 저, 저기, 뭐야. 이 사람하고는 헤어져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음, 풀거 같아요. 음왜 왜 어쩔 수 없이 말? 그러 내가 그거지 그뭐 음, 겹치는 거지 음, 노는 물이 겹치던가 니까뭐 직업이 겹치 어, 저기 직장이 겹친다던가 어, 그런 거지 노는 물이 겹친다거나 직장 그러니까 뭐안뭐 겹진일 수도 있고 음. 내 취미 생활 하는 곳에서 겹칠 수도 있고 뭐겹 겹치는 곳을 어 그런 게 겹치는 곳이 있는 있는 거 같아 음. 그러다가 보니까 뭐안들으려 그래도 듣게 되고, 음. 이사람 어떻게 지내냐고요?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같아 음, 나름 잘 지내요. 이 사람은 어디보 와요?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음, 잘 나가요. 여러분하고 헤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잘 나가냐라고 하면은 어, 누군가 서로 사귄 것 같아. 음. 아, 사던지 아니면 뭐 혼자만의 그 짝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 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아, 카드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이 사람하고 어, 이사람이 짝사랑. 이 짝사랑이에요. 어, 저기 막 뭐, 쌍방 아니야. 혼자서 어 누군가를 갖다가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좀 마음이 생겨서 음. 그 사람한테 어, 그러니까 좀 만나자 라고 얘기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알려면 알수 있을 거 같아 어, 뭐. 아이 난 그래 좀그 전남친이 전남친도 어, 헤어지면 좀 물을 좀 갈아 물을 좀 갈던가 어떻게 놀던 물에서 계속 놀아 어? 그래도 눈에 좀 띄지 않게 좀 하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음그 여자하고 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음 된다기보다는 어그 자기만의 마음이지 자기만의 마음인데 된다기보다는 이게 자기가 마음이 생겨서 아, 이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이 생기는 거지. 계획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밥을 뭐 같이 먹자 그래야겠다라는 뭐 계획을 세운다던가. 뭔가 아직 됐다라는 건 없어요. 음. 자기 나, 혼자서의 마음이고 자기 혼자서의 계획이고 그런 거지. 음. 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쉽지가 않냐 음. 이 사람이 자기가 어, 마음 먹은 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못 때문이냐 라면 이게 글쎄 이게 그, 그런 거 같아 여러분하고 겹친다 그래야 되나 어. 아까도 겹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누구지? 응? 음? 이게 누굴까? 음, 누굴까요? 왜냐면,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아, 설마. 음... 설마. 아 이자 이거 하면 이, 이 얘기 하면 욕 먹을 것 같은데. 페폼 <웃음> 못 할. 아 진짜. 아난 이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말을 못 하겠어. 참아. 아무튼. 어 그래 하여간 여러분이 알수 있는 사람이야. 어, 하여간 그래. 참아 말할 수가 없어. 어, 아무튼. 근데 안 된다. 어, 안돼 안돼. 돼. 어, 안 안돼 안돼. 예, 왜냐면 이 개소리 이게 무슨 개소리라고 하지 있어 이런 거 같아. 음. 음, 개 개소리는 똥 이야기다라는 거 있잖아요. 음. 어우 너한테 똥도 아까워 이렇게 된 거지. 음. 아왜 한국 속담에 이렇게 똥에 관련된 속담이 이렇게 많은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어, 여러분 이게 음. 이사람이그 그런 거 같은데 헤어져도 이렇게 상도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도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어. 그리고 혹시라도 어, 연애사가 꼬여도 나한테 와서 상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게 룰이잖아. 어. 이 개중에는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개중에는 어나 제가 마음에 드는데. 어. 어 제가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왜왜 그렇게 왜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얘는 어 조금 이기적인 이기적이다 그래야 되나? 음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행동 다 자기 내 거에만 충실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뭘 그게 딱 하나 해야겠다 싶으면 어. 그걸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지금 그그 그 밥을 같이 먹고 나랑 만날래 라고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도리상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음,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 연락이 온 사람은 극히 적을 것 같아 이 4번 카드는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는 관심이 딴데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관심이 딴데 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냐 라고 하면 은안 하지는 않아요 어, 안 하지는 않는데 크지도 않다 라는 거야 음 크지도 않다 근데 이게 잘하면 또 돌아오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 면은 음, 재해를 갖다가, 어, 뜻하는 카드가 뜨기도 떴지만, 음, 뜨, 뜨, 뜨, 떴지만, 이게 반드시 재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음, 반드시 단, 재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딱히 단정 지을 만한 카드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의심해 보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러,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거나 어, 아니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거나 어,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영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중에는 음, 어, 진짜 여러분이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개중에요 개중 다가 아니고 개중에 어, 그렇고 아니면 은 어, 굉장히 친한 사람 어, 뭐, 뭐 회사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어, 같은, 어, 같은 동네에서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움직인 게 아닌가. 제대로 액션을 못 한다라는 거지. 어, 그거 액션하면 나는 뭐가 돼? 쓰레기 되는 거지. 어, 왜냐면은, 이, 이 바닥에서도 룰은 있거든. 어 룰은 있기 때문에 이 룰을 갖다가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얘는 그 정도의 저건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갖고 싶다라는 거지 어. 이제 그래갖고 뭐 어, 개중에는 시도한 놈도 있어요 어. 이, 이, 이런 상도 없는 놈들이 있어 음. 개중에는 시도한 놈도 있다 그렇지만 안 된다. 재회의 어, 기운은 음, 약하지만 없지는 않다. 어, 연락은, 연락은 올수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이 온다는 게꼭 어, 만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어, 어, 왜냐하면 확실하게 재회라고 안 나와. 그냥 비스물에 연락 정도는 오는 게 오는 게 맞고 이 사람이 지금 어, 이, 이 여러분의 뭐푸하나 이런 거 보는 거는 맞아요 어, 보는 건 맞지만 그게 꼭 제외하고 싶어서 본다 라기 보다는 이 사람은 그 여러분 그거 이제 어떤 집에 가면 막 십년 묵은 뭐어뭐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뭐 뭐, 뭐 학교 다닐 때 쓰던 책받침까지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잘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어, 그래서 굳이 꼭 여러분만 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 여친도 보고 전전 전 여친도 보고 전전 전 여친도 보고 그냥 푸자 같은 거 그냥 보는 거라는 거지. 어, 그냥 보는 거고 어. 어 설령 오고 싶다 해도 크게 액션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 음, 크게 액션을 하지 않을까 못한다. 어, 개중에는 어,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어 연결이 된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알만한 사람. 그래서 연락을 더더욱 못한다라는 거지.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아. 어. 근데. 친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것만 강조할게. 음, 많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직까지는 뭐올 생각, 이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차고 싶다고 찰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어, 주변에 여자가 많아. 어, 많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한테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얘는, 내가 그랬잖아. 그냥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 맞아요. 이 주변에 다른 사람 관심 갖는 사람 있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푸잔를다 봐요. 어 그렇다고 딱히 뭐 바, 그, 그제 바람을 성공한다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 음왜 그러냐 하면 아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누구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깊은 관계로 가는 관계는 없어요. 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그래도 오래간 축이 끼는 연인이 아닌가. 음. 오래간 축이 끼는 연인이 아닌가 싶어. 돈이 없어. 음,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뭐 어떻게 못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대대적으로 뭐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성격이 될까라고 싶어.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도 되려면 성격이 되게 세야 되는데, 어, 조금, 뭔가, 뭔가, 뭐, 이렇게, 뭐, 볼일 보고 미단 닦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딱히, 뭐, 끝까지 뭐, 이렇게 되는 적이 없다라는 거지. 어, 중간쯤 가서 흐지부지, 중간쯤 가서 흐지부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러지는 않아 이게 제일 애매해 차라리 나쁘려면 아싸리 나쁘든가 착하려면 아싸리 착하든가 해야지 이거 애매하게 나쁘고 애매하게 착하고 어애다 애매하니까 괜히 내가 얘한테 쌍욕했다가 나만 나쁜 애 다는 거고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뭘 얻어먹어도 대단하게 얻어먹지 않아 그러니까 또 그거 사주고 너는 이 새끼야 너 맨날 얻어먹기만 하냐 그 말도 못해 애매하게 얻어먹는다는 거지 음 그렇다고 또 그게 어좀 내가 계속 사줘도 괜찮은 금액이냐 또 그건 또 아니고 어, 어떻게 매번 사줘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포지션이 아또 이렇게 애매하게 가기도 참 음. 그러니까 연락도 애매해요 이 사람은 다 애매해 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성격인 거 같아요 음. 이 사람 성격인 거 같아 애매한 게 음. 여러분이 이래서 헤어졌을 거 같아 음. 바람도 애매한 바람만 핀다 라는 거지 음. 어떻게요 라고 하면 뭐 끝까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물론, 끝까지야. 그중엔 가기도 가겠지. 어. 저기, 막 근데, 뭐, 예를 들, 예를 들자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키스를 해도 딥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잠을 자도 딥하게 자지 않는다. 그, 그, 그걸 어떤 잠인데요? 그러니까, 피니시가 안된 거지. 뭐. 그, 그러,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딱히 뭘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음. 끝이다, 흐지부지, 끝이 흐지부지 다 해.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된것 같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빵 차기도 힘든 게, 어, 애매해. 어, 애매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어도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거는 비단 여러분한테만 그런 건 아니야. 어. 다른 여자들한테도 다 똑같아. 애매해. 게왜 이렇게 애매해요? 아, 이제 나왔네. 어. 여러분, 그, 어, 여러분 보고 싶어 하는 거 맞네. 어. 음. 아, 죄송합니다. 소리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아요. 응, 음, 맞긴 맞는데, 아, 참, 이 사람은 참 그렇다. 아, 이, 진짜 욕하기도 좀 그래. 어. 왜요? 그러면 애매해. 뭐 이런 이렇게 이런 캐릭이 가 있지? 아 진짜 애매하다. 막 특색이 없어요. 못 달라면 차라리 아싸리 못 됐던가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것 같아. 어, 듣기 싫고 얘기가 진전이 안 돼요 이 사람하고는. 음,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시작과 끝만 있을 뿐이야. 중간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얘기하려다가 안 되니까 아 알아서서 알아서, 그래. 그래. 그래. 네가 네가 이거 하자는 거지? 그래. 아, 그냥 그래 그러니까 갖고 끝내. 이거예요. 중간에 대화가 없다라 그래야 되나? 어. 어. 그 가운데가 쏙 빠진 대화를 한다는 거야. 시작 시작하려 그래도 어, 시작하는 동시에 어,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짜증 나니까 아이씨. 아, 그래. 네가 이 쭈쭈바 먹고 싶다는 거잖아. 결론은. 그래. 그럼 쭈쭈바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참 애매한 거야 어, 되게 애매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지만 어, 다가오지는 못하고 애매하게 또 구는 거지 좀 와야 차든 말든 할거 아냐 어. 와너 진짜 애매하게 한거 진짜 제대로 야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차임이야 어. 하고 찾아야 되는 속이 후련한데 그것도 못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갖다 빵 찾으려면 와 이걸 갖다가 내 앞까지 불러다 놓는데 그것도 애매하잖아. <웃음> 아 죄송해요. 어 카드가 진짜 진짜 그래. 어, 특색이 없어. 음 여러분 힘드셨을 것 같아. 아 이게 앉을 것도 쓸 것도 아닌 자세로 계속 연애를 했다라는 거잖아 이게. 음. 여러분 생각은 해요 어. 뭐 딱히 추억도 어, 추억이라고 할까 해야 봤다 다 애매한 추억들인데 음. 이 사람이 아쉬워하기는 해요 뭐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거 어. 여러분들하고 하지 못한 일들 어. 못해본 게 너무 많잖아 그치 어. 입대 거다 애매했는데 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온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드를 더 뽑아보면은 온다 안 온다 라고 해야겠지 그렇지만 얘, 얘가 오지는 못할 거예요 응? 오면 삼각관계 되는데? 어. 그것도 애매한? 어. <웃음> 여러분한테 오더라도 어. 누군가는 여자가 많아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아 어, 이거 저기만 재회가 뭐 가능하겠네 음. 왜왜왜 선생님 자꾸 말이 바뀌어 아 카드 이만큼 뽑을 때하고 이만큼 거이 나올 때하고 같으면 안 되지 스토리가 쫙 나오면서 안될것 같다가 쫙어 지금 제외 물결이 조금 오는 것 같네 그렇게 애매하게 군게 재회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군 거야 음. 저기 이 저기 드디어 좀아 액션을 하기는 하네. 근데 이게 조심하세요. 어. 왜요 선생님 그럼 왜기 왜 왜야? 어 저기 막 애매하게 여자들 걸쳐놓고 온다는 거지. 그고 어. 여러분이 음이 사람이 와도 어 빵찰것 같아. 어. 근데 빵 차더라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감정대로 차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그 정의에 의거해서, 어, 정의에 의거해서 룰대로 깔끔하게, 어, 이거는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런 거지. 인간으로서 어,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거 같다가 탁, 탁, 탁, 탁 얘기를 해가지고 어 저길 한다라는 거지. 어? 그럼 이 친구 뭐라 그러냐. 어. 근데 이 친구가 이 말귀를 갖다가 못 알아먹는 거 같아. 음. 이게 한마디로 꺼지라는 소리잖아요. 어. 근데 애매하게 매달려 있잖아. 음, 그런 거예요. 어. 그러고서 계속 갈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음. 뭘 이렇게 사람을 갖다 진을 다 빼고, 이, 이 이제 와가지고 이게 나오냐.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이만큼 진을 뺐다는 거야. 어. 카드가 쉽게 나오질 않았잖아, 여기까지. 그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과연 잘한 걸까 하고 좀, 어, 답답하고 우울한 감은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왜냐면 이 사람이, 어, 아.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애매하다고 나쁘려면 아싸리 나쁘든지 좋으려면 좋든지 둘중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 감정도 그렇다는 거지 지금 감정이 아주 더럽다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 이 사람이 돌아오나? 예 yes,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 또 돌아오기 전까지 진을 있는 대로 뽑는다. 어, 아주 진, 아주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징글. 내가 징글징글해. 진짜 <웃음> 징글징글하게 진을 빼다 오기는 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근데 와 그렇게 그게 징글징글하게 왔으면 주변 정를 제대로 하고 왔어야 되잖아. 애매한 상태로 두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도리를 갖다가 일깨워 준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운치 않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찰려면 아, 빵 차요. 애매하게 차지 말고. 음. 근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면은 얘가 그렇게 또 나쁜 애는 아니란 말이지.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냉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못하고 애매하는 거지 얘도.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아, 아무튼 4번 카드 리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